조사 결과는, 여기, 이 조사 결과는, 그, 이렇게 관계 있잖아요. 사랑 관계를 유지하는 거, 사랑 관계 사이, 그런 거, 그런 것이 되게 힘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되게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